마라탕 1단계입니다. 마라탕 1단계고, 1단계도 저한테는 굉장히 좀 셉니다. 오케이. 안 먹어봤다고요? 마라탕을? 오케이, 좋아요. 그럼 한번. 마라탕에는 다양한게 들어있어서, 일단 일마 한번 봅시다. 일마가 이제 두부 너무 밝아서 그랬나? 뭐가 흐였노? 못 알아보겠네. 이게 너무, 바, 너무 밝다, 그지? 저불까 봐봐. 거 밖에 안 흐였네요. 뭔가 알수 없는 물체가 돼? 실어 <웃음> 두부피 두부피 맞아 두부피 맞아. 자 먹어보겠습니다. 어 맵다. 음, ASMR 해달라고 ASMR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? 마이크 볼륨 키면 되나? ASMR가. <웃음> 제민 <목소리도> 이번 먹어볼게요. 이거영상올려고라고초보초보 초보 먹방 유튜버의 ASMR 자, 어, 마라탕 양념 맛있어요. 마라탕 양념 맛있어요. 자 가까이 와서 조용히 해서 먹어보세요. <웃음> 자 요거 요거 이름 맞더라 이거 이름 맞고 이게 마이크 더 키워달라고 더 이거보다 옥수수 뭐식이야? 옥수수면 이 okay, u Yeah. <laughs> 먹방 유튜버 부스마일. <웃음> 응? 네 no. 그냥 따로 먹어줘야지, 속일. 오케이 okay, 먹어봐 좋아 어떤 맛이야? 응 어떤 맛이 맛있어? 아트 맛있어. 맛있어. 식구멍 식구 뭐이 u a l 는데 원래 마라탕에 땅콩 크림이죠 오케이! 괜찮으시죠? <웃음> 이렇게 하는 거 맞나? <웃음> 이거야? 지금까지 19금 먹방 유튜버 구스마일이었습니다. <웃음> 아니 왜 자꾸 19금이라는 것이요 어?